안녕하세요 블로그 퍼 j d 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랑 블록체인 쉽게 이해하기 1편 보고 오셨나요 이거 2편인데 rsk 일본 컨퍼런스에 제가 가가지고 이제 2편을 들고 왔는데 루트 스탁 rsk 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항상 뭐다 맨 마지막에 있다 맨 마지막에 중요한 거 있으니까요 지루해도 마지막까지 봐주세요 그래서 rsk 가이 비트코인의 스마트 컨트랙 기능을 입히는데요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을 비트코인에 입히는 이유가 비트코인이 여러가지 한계점들을 이제 해결을 하고 극복을 하기 위함인데 비트코인의 언어가 사실 제한적이라서 용통성을 포기하고 보안을 많이 높인 케이스인데 이 문제가 과거에 있는 이제 메모리 있죠 과거에 시행된 메모리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제가 만약에 뭐 만원 쓰기 이런 거를 비트코인을 통해서 한다고 했을 때 지출 후에 잔여금액이 남아 있지가 않아서 그 메모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점심시간에 4천원을 썼어요 그럼 4천원이 쓰고 6천원만 딱 남아있다 6천원만 더 써라 뭐 이런게 돼야 되는데 과거에 메모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RSK팀이 이더리움이 어나운스도 되기 전에 최초로 큐링컴플리트 암호화폐를 2013년에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 팀을 꾸려서 2015년에 본격적으로 백소도 만들면서 이제 2016년에 펀딩을 해가지고 테스트넷을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2017년에 3월에는 메인넷을 위한 펀딩을 끝냈고 2018년에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스마트 컨트랙이 가능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0만 명이 넘는 유저에게 사실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다 다 보니까 스마트 컨트랙 기능 이외에도 비트코인의 다른 여러가지 기능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왜냐면은 비자 같은 다른 결제 시스템들은 초당 3,000개 이상의 거래가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해 이런 데에 비해서 사실 비트코인은 초당 25개에서 100개 정도밖에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거래량이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 그래서 세계 금융 결제 시스템들 이런 거래들을 어떻게 비트코인위에서할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확장성을 위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다가갔는데 루미노라고 얘네들이 RSK가 압축 프로토콜을 만들어 가지고 초당 2000개까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비자랑 1000개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견주어 볼만한 정도로 만들었는데 그 결과로 이제 거래 처리 비용도 같이 낮아진 거죠 거래당 2센트나 3센트 정도 이렇게 수수료가 가능해졌다는 건데 그래도 얘네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은어 RSK가 1센트보다 적은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얘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카드 거래사 수수료가 3% 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 낮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어, 디에고 CEO가 하면서 또 다른 루미노 레이어들을또 입혔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개의 결제를 하나의 채널로 합치는 그런 기능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결제들은 결국 하나의 거래 수수료를 나눠서 내기 때문에 수수료도 더 싸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디에고가 예를 들어 준게 제가 만약에 일주일에 뭐 20개에서 30개 정도의 거래를 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일주일 동안 채널을 열어서 월요일에 채널을 열어서 일요일에 닫아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디에고 말로는 원래 거래 처리량보다 10배에서 15배가 되는 거래량이 이렇게 급 증가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일주일 동안 그러면은 채널 열어서 한 거래 안에서 20개, 30개 거래를 다 넣어서 한 번에 처리를 한다는 건가?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제가 월요일에 결제한 게 일요일에 블록체인에 들어가고 이제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말이 안 되는데? 제 로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질문을 못 했습니다. 일단은 왜... 이 초당 더 철의 거리량이 더 가능한지 얘네는 심지어 이렇게 한 채널 열어서 하면은 어 초당 거의 에예 2만에서 3만 개까지 거래가 더 가능하다고 그래서 비자보다 훨씬 뭐 10배 정도의 거래량이 처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제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알아봐야 될것 같고 사실 그리고 자 일단은 어 확장성을 이렇게 걔가 해결을 했대요. 그러면 다음 문제는 이제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저장을 한번 하면은 그거를 절대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비효율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떨 때안 좋냐면은 되게 센시티브한 정보들 있죠 막 프라이벳한 정보들 그런 정보들을 이제 블록체인에 기록을 할때 어 내가 이거를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지우고 싶을 때 지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비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뭐 이런 정보를 저장하기에는 좀 유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더 문제는 이제 똑같은 정보를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를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다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블록체인 쓰는 건데.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디에고는 너무 이렇게 수백 개씩 하지 말고 그냥 다섯 개에서 열개 정도만 소량으로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게다가 블록체인에 저장한 기록들을 내가 지우고 싶을 때 지울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가지는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라 아예 다른 기술 수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디에고의 말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분산한 저장 솔루션이 등장을 해서 이 RSK가 제공을 하는 또 다른 서비스가 또 있는데 다이렉토리 서비스라고 이제 엄청 긴 지갑 주소를 저희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건데도 되게 불안하잖아요. 이거 막다 비교해 보면서 처음이랑 끝이랑 막 비교해 보고 아 틀린 거같고왠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인터넷도 사실 IP 주소를 치는 대신에 도메인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이제 긴 이제 지갑 주소나 거래 그런 주소 대신에 닉네임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이미 비셰어 같은 데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또 중요한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진짜 기능 진짜 많아 기능이 엄청 많더라고요이 기능은 어 어떤 일이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때어 아니면 뭐 상호간에 동의가 있을 때 우리 이때 이거를 같이 이렇게 하자라는 동의가 있을 때 스마트 컨트랙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은 비행기표를 제가 끊었어요 근데 이거를 취소를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취소를 하려면 은 보험비는 환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비행기표는 줄게 근데 보험비는 환불 안돼 라고 해서 이제 원래라면 은 항공사 직원이 보험비를 뺀 가격을 저한테 입금을 해주겠죠 계산을 해서 환불을 해줄 건데 이거를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직원이 계산해서 보내줄 필요가 없고 스마트 컨트랙에서 다 계약이 되는 거죠. 딱 끊을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취소하면 은 보험비 빼고 환불 바로 된다. 이런 식으로 스마트 컨트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위에 또 만든 게 라이브러리라고 해가지고 개발자들이 각자 사용하는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뭐 자바스크립트나 C샵이나 많이 다른 거 쓰는데 이런 거 분산화 시스템에 대해서 개발자들이 전혀 몰라도 본인들이 사용하는 각자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 분사나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는데 쓸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어, 사용하기 쉬운 개발 툴들을 제공을 하고 사실 이 디에고가 설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나서 디에고 다음에 RSK 기술팀의 어떤 팀 멤버가 나와가지고 직접 영상으로 코드랑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데 진짜 저는 진짜 보는데도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자들 중에서 혹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 있으면은 RSK 금요일 서울 미업에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 제가 중요하다 고 그랬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RSK가 진짜 다양한 기능을 지금 비트코인 위에 입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다? 비트코인에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도 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에만 한정돼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이나 뭐 라이트코인이나 심지어 이더리움까지도 이더리움은 뭐 대부분의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런 데에도 올릴 수가 있어서 지금 비트코인 캐시랑 라이트코인 커뮤니티랑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RSK가. 비트코인 외에도 또 다른 암호화폐도 이 RSK 스마트 레이어를 얹을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한대요. 그래서 이 RSK가 비트코인만의 호재는 아니라는 거, 다른 암호화폐들한테도 더 좋은 호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앞으로 어떤 암호화폐들의 RSK 스마트 레이어가 얹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일본까지 가서 RSK를 공부를 하고 왔는데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수요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포키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안녕